자기는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긴 현장 대리인이잖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 그러지 아우, 효...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자격증 따잖아 숨만 쉬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음. 나는 산에서 숨만 쉬어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 그치. 아 진짜 자격증 따니까 겁나 행복해 <웃음> <웃음> 자격증 <웃음> 자격증 <웃음> 아 에휴, 나는 구독자도 4 3명인데도 4K로 바꾸라고 어떤 사람이 댓글 다니 저기 카메라 바꾸라고. 근데 내가 카메라에 신경 써야 되는 레벨이 아닌 거 같아. 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웃음> 거기야? 어, 여기, 여기. 어. 음, 흠, 흠. 참 트랙을 켜지 또. 어유, 차가 양. 선목만 했다 그러면은 요 나 어디가? 아우 배불러가지고 이제 움직이질 못하겠네 아까 아까 전에가 딱좋았는데 잠자고 일어났을때가 아. 걸렸어. 구멍, 구멍 났어? 아유 봄이야. 아프겠네. 오 봄이 어디 갔어? 우리 가아지오오 봄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봐. 우리 강아지. 아. 어디 갔어? 어디 어디 어디 아우 질렸어 질렸어 자기야 거 왼쪽 다 하셔 해 응, 어디야? 그니까. 내가 칠한 건 보이지? 자기 왜, 어. 중간? 내가 지금 중간 했는데 오빠가 오른쪽하고 자기 왼쪽 가라고 한거 아니었어? 어어 어. 아니 그니까 러 자기는 왜 이렇게 자기 따로 놀아 아니 우리가 같이 흐름을 하면 자기가 좀 방향을 바꿀 줄도 알아야지 왜 자기는 맨날 자기 식대로만 이렇게 추진해야지 맞다고 생각해 아니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알았어. 자기 그 트랙 좀보여줘봐어 현장 대리인으로서 감독해야겠어. 응. 어. 아휴 그치. 끝에 있다고? 아이 트랙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뭐 위치를 보내주고 있어. 이 씨. 트랙 안 켰구만. 에? 그러면 저쪽 끝에가 변네. 내가 중간에 고 어이씨. 소리 들리는가? 씨, 양반이. 뭐만... 아니, 내, 내 쪽에 그, 저거로 가라고 했더니, 뭐 중앙에 벼. 진짜, 저, 가, 가해가 며구만 그래갖고, 나 저기 반대편 가야 돼, 끄터머리 아니, 그니까, 오빠가 이제 겨, 가상 좀 돌아달라고. 나 저기, 그쪽 가야 되니까. 아, 저놈의 양반이야. 도대체 말귀를못 알아들어, 잉? 아나 진짜 양아저 양반이 저쪽 내, 내가 내 가운데 있고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양아나 진짜 양빡 빠꾸났네 저쪽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저 양반은 맨날 자기 기준대로만 움직일라 그래 아 현장 상황에 맞출 줄 알아야지 경력이 오래되면 뭐해 맨날 자 오래돼가지고는 그냥 어, 자기 기준이면 자기가 무슨 뭐, 뭐라고 뭐기준이야 진짜 이 산에서 기분 나쁘게 음. 오빠 가해 좀 돌아줘 경계 좀그 끄터머리 그니까 아니 한 바퀴 돌아달라고 어. <웃음> 내쪽으로 와야 돼. 내쪽으로 해. <웃음> <웃음> <웃음> 아, 나 <downstairs> 진짜야. <좀. 웃음> 아, 파 <약 Bree> <웃음> 뭐해, 뭐해 뭐해 뽀미야 너 거기서 뭐해 자 우리 뽀미 선수 응자 제거목 앞으로 엄마가 선정을 했는데 자 인터뷰를 합시다 어떻게 마음에 드신가요 우리 뽀미 선수 이 나무는 제거하지 말아줄까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는 아유, 우리 강아지가 지금 뭐가 살쪘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예뻐. 이것이 우리 강아지인데 지금, 어, 얼마나 예쁘냐고 지금, 어, 우리 뽐미. 오, 멋있어, 강아지. 가는 거야, 우리 뽐미는. 뭐야, 여기 또칠해놨네 우리 고급 기술자님께서 칠해 놓고 저쪽으로 그러면 가신 건가? 한마디 어 보자. 호호라. 그러면 그렇지. 이 길은 1.5배 더 빨라요. 섣금 아니, 게 우리 고급 기술자님이 요쪽을 다 하고 그러면은 저쪽을 갚는가 보네. 어머나 세상에. 이 감동이, 감동이, 이런 감동이 없어요, 지금. 응? 세상에. 막 사랑이 엄청. 아. 예, 과장님. 그니까 여다 했구만 여기 와 보니까 아우 그러니까 고맙네 감동이 막 쌓는 요 어, 이제 갈게 철수하겠습니다. 내 네, 중간 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우다 했네요 다했지 왜요 역시 괜히 고급이 아닙니다. 이게 예, 뭐 하나를 해도 우리 기초 그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맨날 나만 당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고급 기술자님께서 한 분이 딱 계시면 손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 해도 선별도 정확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일단 뭔가 안 했을 때는 에 이유가 있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동과 존경심과 고마움이 물밀듯이 어, 다리가 잡더만요? 셀카봉의 아, 음, 어, 어. 메 내가 나오질 않으면 재미가 없어 영상에서야 아. 내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영상이 좀 재미가 살고 좀 예뻐지게 보이고 글잖아요 자 여기 경자저 고급 기술자님 보이시죠? 저렇게 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자어다 일을 겁나 많이 해줘 가지고 겁나 고마워요. 아주. 이렇게 하면 사이벤트 되겠는데? 그러니까 <웃음> 어? <완전> 뭐 날라다니는데 <웃음> 날라 거의 지금. <웃음>